네, 이제 습니다저 뒤로 살살살살자살살살살살살살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우고 야, 삼치, 살짝인지, 응. 겉만 살짝 익힌. 야,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우, 야. 오우. 요게 지금 본게 이제 1인 어, 1인분인데 요걸 그 2인 기준부터 해가지고 판매를 하신대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좀 여기 업체 측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 1인은 저한테 이제 판매를 해주시는데 아우 또 괜히 죄송스럽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러네요 <웃음> 혹시나 영상 보시고 아니 그 1인 봤는데 1인은 왜 주문이 안되냐 하시면은 네. 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웃음> 아, 아. 아. 날. 오우 배꼽살. 여기 또이 배꼽살 주변 이쪽 그 기름막이. 어덕한 식감 또 기가 막히거든요. 야, 여기다가, 아우, 어. 야, 진짜 근태 둘러져 있는 참치, 아우, 음. 어음 기름진이싹 퍼지는게 야이 고추냉이를 조금 많이 발라서 드셔도 고추냉이가 매운맛이 금방 중화가 될거예요이 참치기름에 아 저거 어떡하고 진짜 진짜 맛있다 어, 사실 젊은데 요것도 좋지만 이거는 많이 못먹겠어요 저는 뭐 요런살 이런, 이런 네. 약간 좀 좀 지방좀 적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어우, 야, 찰지다. 진짜 찰지다. 오늘 거 유독 그 이쪽 살이 좀 찰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아 조림이 또 소외받으면 안 되지. 어. 음 그럼 음, 등살은 기름기가 적고 약간 그 살코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입에 맞춰 봐주실 것 같고. 배꼽살 요쪽은 어둑한 식감이 있으면서 딱 기름진 게 살짝 저 기름진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 음. 네니다 아우... 좀, 육회가 제가 너무 가만가 이게 번 신메뉴인 참치 네. 육회인데요 네 어... 네게토르마키랑 다르게 아카의 담백한 부분을 사용해서 네 저희 육회장 소스랑 과자랑 같이 깨뜨려주시면 돼요 와... 과자랑 그 같이... 야... 음... 어우... 네, 네게토르마키 같은 경우는 네, 김에다가 네. 초밥밥이랑 네. 뒤에 삼겹이랑 참치 다진 거 요즘 파가 유럽고 저희 새우랑 가리비 간장 같이 각각 셀프 맞기처럼 써드시면서 아이거 셀프 맞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식감 때문에 노란 단무지 넣으시고 응. 와사비 넣으시고 간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이거이것저냥 그냥 넣어서 그냥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거네요 네 아. 혹시 저, 저를 저 원래 아셨 아, 아셨나요 혹시? 네,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웃음> 그러면은 저 퍼포먼스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사라지는 맛을 한번 직관으로 한번 아또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셨는데 저도 이제 저를 저한테 이제 관심 없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저, 저, 저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사라지는 맛을 저도 어. 직관으로 한번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친절한 음식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직접 자. <웃음> 보시게 아 찍으세요 아, 미남이 참치 채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 네. 여기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 이제 전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이는 사실 이제 그 성게알이라고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성게알은 아니라 어, 생식소.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그 뭐랄까요 조금 이제 개념은 아예 이제 암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개념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꽃게 그 우리가 꽃게 알이라고 알고 있는 꽃게 난.. 그 저기 난소 어, 요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아무튼 그렇고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뭐 단무지 하, 그리고 여기다가 오우야 어우야..생새우 넣어서 자싹 싸서 이야 아, 서사진간 살짝 찍어서 아이 이거 한잔 먹어야지 소주 아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운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성게알이라고 부르네 성게알을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와김향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참치 이 살이 딱 씹히면서 좀있다가이그 성게알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딱 퍼지는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야 예술이다 진짜. 오야. 어 하나 더 먹자. 아. 어. 우장이신야 팔려 가지고 사들 아, 가지 말고 오늘 메인 참치잖아. 음. 음. 이스 아이스크림도 그 덥다는 이 가져 같은 여기다가 요걸 또 담아서 뭐 맛있다니까 음아제 <웃음> 음 영상을 보면 한 번씩. 그들은 이제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얘는 맨날 뭐 맛있다는 말밖에 왜안 하지? 분명히 맛없는 거있을 텐데. 아 참고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하나? 제가 여기서 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범주 음식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제 기준에는 다 맛있고 그중에 특별히 조금 더 맛있는 게 있고 덜 맛있는 게 있고 그냥 맛있는 게 있고. 예. 그냥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절대로 무슨 뭐아 맛없는데 맛있는 척? 아 이런 종은 없었어요 거의 어. 지금 요거는 어, 상당히 맛있는 그런 <웃음> 그런 정도의 레벨인 것 같아요. 아. <웃음> 살아뜨리지 말고 천천히 한번. <웃음> 야 이제 메로구이 그리고. <웃음> 이건 이제 명반이라고 해서 붙이는, 네. 또 이제, 운이를 붙이거든요? 붙이지 않은 친구들. 아. 그리고 이건 페루에서 어, 생산을 운이. 이거 한 번, 맛한 번씩 보시라고. 어, 아유, 감사합니다. 페루 운이구요. 아. 페그 다음에, 이건 이제 캐나다 운이. 아. 이거 다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이번에 우리를 맛있게 드셔가지고 아이고 아 진짜 예 네, 원래 도 좋아하거든요 이야 네, 어. 네,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웃음> 그리고 이게 제일 뭐그 비싼 친구데 네 아, 저, 저 여러분들 이거 저돈더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 아, 제가 팬심으로 제가 좀아이거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웃음> 진짜 저, 맛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네. 맛이 질감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다 다르죠. 여기 아, 이제 페루, 그다음 이제 캐나다, 캐나다 그다음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네. 아, 네. 아, 멕시코 요거... 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아 굉장히. 이것도 똑같은 멕시코인데 이쪽는 네. 이제 명반이라는 작업을 안 하는 아. 아. 네. 네.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맛있죠. 네, 한번 뒤져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먹어야 될 참치가 있는데, 아우 또 서비스를 또 이렇게. 주시면은 아 너무 감사한데 야 그리고 멕시코산 명반 작업을 이제 거치지 않은 응. 와아 아하 나 진짜 오늘 미치겠네 진짜. 일단은 입을 정리할 겸 서서 하, 그리고 페루 페루에서 는 우니 어, 페루 쪽에서 나온 성게 어. 는 다른 거랑 비교해봤을 때, 이페루꺼 어우, 맛있어요, 맛있는데. 어, 요거 먹고 나니까 살짝 좀 약간 단단한 느낌? 응. 다음입 정리하고, 에. 아, 가운데가 어디죠 아, 캐나다. 캐나다꺼, 그 다음에 먹어볼게요. 소주로 아, 입을 정리하고, 아, 캐나다. 오, 우이 두개는 확실히 달라요 이 페루에서 나온 이 우니는 약간 처음에 딱 씹었을 때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나고 은은하게 뒤에 조금 그특의 성게향이 딱 느껴진다면 이 캐나다 거는 입에 대자마자 약간 바로 초반부터 그 향이 좀 느껴져요 바로 그리고 좀더 부드럽습니다 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고급이라고 하는 녀석, 어, 멕시코. 이걸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 근데 가운데끼 유독 그좀 스치고 지나가는 거 특히 향이 좀 많은데요? 음, 캐나다께. 자, 입을 정리하고. 어, 멕시코. 이거 먹기 전에는 딱히 이 가운데에 있던 캐나다거를좀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이 멕시코 이멕시코거 이걸 먹자마자 바로 정리가 돼요 얘는 은은하게 쫙 퍼지는 그 향부터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도 오야 어떡하냐고 와 사실 아 가운데 있었던 캐나다우니는 부드럽긴 했지만 그 향이 생각보다 좀 약간 쏘는 향이 있어요 조금 이건 이제 호불호가 갈릴 정도라고 이제 보일 정도로 약간 어느 정도 향이 있었는데 하, 맨 끝에 몇씩 곱걸 먹으니까 은은하고 부드럽게 딱 퍼지는 향부터 해가지고 고소함 하, 그리고 부드러움 야 이렇게 좀 나라마다 다르구나 와. 아... 음, 이게 이거구나. 와. 아, 여기다. 사사. 써서... 하... 요거를 여기 참치 올려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와, 이미 다 먹어버렸고, 여기다 찍어서. 음. 아요 <웃음>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예전에 야간 문주 야, 아, 한 잔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드시면 야간 문으한 잔씩 아유 감사합니다 주세요. 아 오늘 둘째 가게인가? <웃음> 아유 고맙합니다야 야간 문주도 물주 많이 쓰는데 저희 가게는 직접 전금주들 이렇게 한 잔씩 올려드리고 아, 있또그아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새는 자. 드시다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야 진짜 이거 둘째 가게인가? 응. 야간 문주 이제 여기는 이제 눈물주, 참치 눈물주라고 해서 나오는 그 눈물주를 그 섭스로 주는 대신 어, 이 담근 야간문주. 요거를 서뭐 섭스로 주신다고 하네요. 음. 자. 오우, 아우, 이게 또 담금주의 매력이죠. 소주나 이런 뭐 증류주 같은 경우는 먹자마자 캬가 나오는 그런 반면에 이 전통의 우리 저 당금제 이거는 맛있때 부드럽게 넘어오다가 좀있다가 한번 탁올라오니 특유의 그 약재 그 재료의 향, 아우야, 아우 너무 좋다, 아우. 이번에는 무슨 도 같이 좀 넣어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음. 페루는 약간 좀 단단하고 지금. 아우 멕시코께 지금 너무 맛이 좋아요. 이게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제가 마키싼거 제가 안 먹었는데 자 짜잔 서 뱃 고추냉이를 이만큼 넣잖아요. 뱃살 있는 쪽은, 이게 오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고추냉이가 중간에 엄청 많이 이렇게 좀 샌드위치처럼 싸도 맵지 않습니다. 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참치 기름이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중화에 시켜줘요. 절대 제가 무슨 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이 고추냉이 요거를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강직한 그런 내구성을 가진 그런 입맛은 아니거든요. 진짜 억지로 참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요기 의심스러우면 한 번씩 요걸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참치 뱃살에. 어치는게 많이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응? 전혀 아무렇지도 않네? 바로 나올 거예요 와, 네. 어야, 맛있다 아 아, 노우 no. 잘 먹어요 사아 음 저희 어. 참치알로 끓인 지리탕이고요 아. 달콤한 맛을 위해서 레몬을 곁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예. 아, 추가된 메뉴 한잔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한국 축구 무조건 응원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